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카데미 코리아 유성대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동영상을 올려야 조회수가 오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얼굴까지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의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 나는 고민 같은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요리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이고 요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난감이나 가전제품의 리뷰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도 비싸고 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상들을 보시는 겁니다 게임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서 게임의 공략법도 배우고 또 클리어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보시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바로 그 영상을 검색해서 본다는 겁니다 만약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내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동영상 제작법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설명한다든지 고객들의 후기를 보고 싶다 라는 또 다른 고객의 니즈를 고객 후기 영상을 찍음으로써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전거 여행, 프라모델 만들기, 낚시, 고양이 같은 동영상은 마음의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시청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해 준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만 봤을 땐어이 사람 괜찮네 두번째 영상을 봤을 땐어이 영상 좋네 세번째 봤을 땐아이 어, 사람 꽤 전문가 같은데 네번째 봤을 땐 그래 이거를 계속해서 구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독이 이어지고요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영상까지 봤다면 벌써 내 동영상을 다섯 개나 본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드신다면 조회수는 쭉쭉 올라갈 겁니다 결국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내 채널의 구독자 수도 증가할 겁니다 저는 한달에 8-90명씩 구독자가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동영상의 편집법,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 유튜브 마케팅의 방법 등 다양한 동영상의 패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튜브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 동영상도 시청하고 저의 영상을 대여섯 개 이상 시청하다 보니 아이 사람 유튜브 마케팅의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개수가 적다는 건내 채널을 신뢰하게 만드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이 영상 저 영상을 시청하다가 제 채널을 구독하게 됩니다 영상 하나만 가지고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면 채널의 구독자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을 만들면 채널 구독자 증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설문을 받는다든가 저 이제 영상 시작했어요 하는 이런 식의 영상은 별로 채널 구독자와 조회수 증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쩌다 봤다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회수를 늘리고 싶다거나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여쭤보세요 꼭 얼굴 나가야 되나요? 저는 사실 좀 얼굴 나오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직접 동영상에 출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출연을 하셔야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고요 신뢰감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영상 여러분이 출연한 영상에 시청 지속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 방송을 보면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 제품은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유튜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홈쇼핑에서 계속해서 제품의 사진, 홍보 영상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조차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데요 글자로만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새로 나온 아이패드의 용량은 이렇구요 기능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설명만 계속 나온다면 과연 끝까지 시청할까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빨리감기를 하거나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영상은 좋지 않은 영상으로 분류하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끝까지 시청하게 하는 겁니다 즉 시청자와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내에서 내 채널과 동영상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영상의 템포를 빠르게 편집해서 시간을 짧게 만들고 동영상의 내용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는 분들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장점이 있거나 내 얼굴 따위는 궁금해하지도 않을 정도의 능력이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한다거나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거나 기술의 전문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적인 것 때문에 또 창피해서 얼굴을 공개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버는 얼굴을 공개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유튜브들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회수 향상의 비밀 두 번째로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즉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공개하면 더 많은 득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